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2020년인 지금 세상엔 참 많은 게임들이 등장함에 따라 돌파구를 찾고자 사람들은 여러 장르의 장점을 섞은 새로운 게임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장르의 구분이 모호할 만큼 정말 독창적인 게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는 aos와 더불어서 2010년도를 휩쓴 장르로 그 게임적 특성 덕분에 많은 게임이 이 장르의 특성을 차용하여 너도나도 게임에 집어넣는 장르의 다양성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게임 중 바로 여기 한국에서 MMORPG와 배틀로얄을 섞은 게임이 있으니 바로 섀도우 아... 아 아니 이게 아니라 헌터스 아레나 레전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완성될 때쯤엔 이미 이 게임을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무슨 게임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계실 것이고 아예 이 게임을 처음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지난 20일부터 4일간 cbt를 진행한 이 게임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 보았습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마치 철권의 태그매치처럼 두명의 캐릭터를 골라 좁은 맵에서 체력이 떨어질 때까지 전투를 하는 태그매치 그리고 아이템을 파밍하고 줄어드는 맵을 피해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한 개의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배틀로얄.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모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임의 전투는 논타겟 MMORPG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의 틀은 태그매치보단 배틀로얄 모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이죠. 아무튼 이 태그 매치부터 먼저 살펴보면 적들의 체력을 모두 소진시키거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체력이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등 전형적인 격투 게임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협 게임의 특성을 집어넣고자 다양한 날씨의 맵을 로테이션 시키는 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벽에 부딪히게 되면 벽들이 점점 부셔지면서 장애아웃을 시킬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연출을 집어넣었습니다 배틀로얄모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FPS들과는 달리 게임을 시작하기 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여 적들과 전투를 치르거나 몬스터 보스 상자 등을 이용해서 파밍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mmorpg 게임에서 pvp를 켜놓고 사냥터에서 사냥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유저를 잡던 몬스터를 잡던 상자를 파밍하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캐릭터를 계속해서 레벨업 시킵니다 여기에 레벨업을 할 때마다 획득하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스킬과 캐릭터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점점 자신의 캐릭터를 강화하게 되죠 또한 맵을 돌아다니면서 획득한 아이템들이나 자본을 이용하여 맵상에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npc들과 거래를 하여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강화를 하여 자신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맵의 특정 구역에는 더 강력한 몬스터들과 보스 보상들이 질비에 있는 하스팟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던 존버를 해서 어느정도 등수를 챙기는 fps의 배틀로얄과는 달리 끊임없이 맵을 돌아다녀야 정상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FPS 게임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존버를 어느정도 타파시키고 좀더 활동적인 게임을 만들어주는데 좋은 MMORPG만이 낼수 있는 특유의 환경적인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의 CBT를 즐겨본 채 소감으로는 갈 길이 너무나도 먼 게임입니다 일단 뭐 간단한 불만사항 같은 경우는 조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작감이 구리고 무엇고 제쳐두고 게임 자체가 전투에 대한 여러가지 시스템이 들 들어있습니다 뭐가드라든지튕겨내기라든지 게임의 핵심을 가로지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나 디토리얼이 전무 하다보니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익히거나 설정창에 가서 직접 조작키를 확인해야만 알수 있는 숨겨져 있는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게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직접 게임 가이드를 살펴봐야 겨우겨우 게임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수준이죠 좀 이건 그냥 옆에 조작키를 띄워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일텐데 왜 안해줬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없어도 하다가 익숙해지겠지 싶었는데 태그 매치를 플레이하는 내내 달리기인 알키를 몰라서 그냥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사람들만 본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인 부분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옆동네 타르코프도 아니고 일단 게임 켜고 헤딩하는 게임이야 이게? 게임의 최적화는 초창기에 배틀그라운드가 떠오를 만큼 프레임드랍이 심각하였습니다. 특히 태그매치 같은 경우는 매 라운드마다 맵이 바뀌게 되는데 사용자는 오브젝트가 많아지는 맵에서는 눈에 확연하게 보일 정도로 프레임드랍이 심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버 문제도 CBT 후반에 가서는 어느정도 개선이 된 편이었지만 CBT 오픈날만 해도 마치 북미 서버에서 하는 경악스러운 수준의 튕김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할 수준이었죠. 전체적인 게임의 전투 시스템이나 조작감에 대한 문제점들도 상당하였는데요 뭐 일단 MMORPG 게임인 만큼 이걸 철권에 비교하는 건좀 그렇지만 그래도 비슷한 태그매치라는 모드를 한정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철권 같은 경우는 상단, 중단, 하단, 슈퍼아머, 잡기 등 여러가지 심리전을 걸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적과 합을 겨루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죠 비단 철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격투 게임들이 이런 비슷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1대1로 겨루는 방식의 모드라면 적어도 다양한 심리전을 걸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해야 풍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는 심리전이라고 해봐야 그냥 타이밍 재는 것이 전부이며 공격과 방어 버튼을 마우스 좌클릭에 몰아놓은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가 뭔지는 알겠는데 덕분에 공격과 방어를 조작하는데 있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편함을 초래하죠 아무튼 이 방어를 상쇄시킬 수 있게 우클릭인 채술이 있는데 이 채술을 상쇄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채술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보니 심리전이라곤 채술 채술 상쇄가 전부이며 기본 공격은 스태미나가 달기 전까지 모두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채술의 쿨타임도 없다보니 1대1 긴장감 조성이 너무나도 애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모션이나 콤보 조작도 흠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게임의 후딜들이 너무나도 깁니다 물론 캔슬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회피 공격 스킬 이 세가지 요소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조작하는 맛이 확실하게 살아나며 사람들과 전투를 할 때에도 끊임없는 긴장감을 선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헌터스 아레나는 회피 공격 스킬 모든 것이 토막나 있습니다 물론 공격을 하다가 캔슬을 하고 회피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공격에 대한 변칙이라고 해봤자 공격 채술 공격 스킬의 방식이 전부입니다 이외의 것들은 너무나도 긴 후딜과 공중웬 판정이 들어가지 않는 공격들 덕분에 게임의 호흡이 너무나도 끊겨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 점프와 너무나도 느린 이동속도 맵 크기에 비해서 짧은 회피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게임을 전체적으로 힘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콤보 같은 경우는 스킬을 사용해서 적들을 띄운 뒤에 공중 콤보를 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도 적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전에서는 적들에게 먹히지도 않는 수단에 불과하죠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 게임은 심리전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니 적들과 교전을 하는 방식이 자신의 콤보를 쏟아붓고 나면 계속해서 적들을 견제하고 누워있음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상대방과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 그냥 멀리 도망가거나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 전부입니다. 게임의 흐름이 끊길 수 밖에요. 또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총세가지의 종류로 캐릭터들의 특성을 나눠 놓았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스킬의 셋을 제외하면 캐릭터들의 플레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다보니 각 캐릭터들의 특색이 딱히 튀지 않습니다. 그냥 다 거기서 고만고만하다는 이야기죠. 뭐 벽은 부셔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공중 콤보를 열심히 사용하면 장애아웃되는 버그는 덤이고요 배틀로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RPG처럼 성장하는 요소들이 가득하다보니 기존의 FPS 배틀로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아이템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들은 성장에 의한 밸런싱을 상당히 주의해야 하죠 그러나 이 게임에서는 아직 이 밸런싱에 대한 문제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헌터스 아레나는 여러 아이템을 분해하여 강화를 하면 아이템이 점점 강화되고 레벨업을 통해 얻는 포인트로 스킬과 스탯을 찍어 성장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스팟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적들을 쓸어 담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주위에 뜨는 잡몹들만 열심히 잡으면서 느린 성장을 하게 되는 성장의 빈부격차가 어느정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인 성장은 물론일 뿐더러 빠른 레벨업 이후 다양한 중보스몹들을잡게되면 획득하게 되는 추가 성장 아이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맵이 좁은 편도 아니고요 그러다보니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초보와 숙련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fps 배틀로얄 게임들은 아무리 파밍을 하고 성장을 한들 장르의 특성 덕분에 그 간극을 실력이라는 것으로 어느정도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rpg인 이 게임은 실력보다는 성장에 더 치우쳐져 있어 후반에 돌입하게 되면 성장을 하지 못한 유저는 그냥 한방에 나가 떨어지는 등 전체적인 배틀로얄이 가진 게임의 재미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탑 15이던 탑 10이건 신경도 안쓰게되며 배틀로의 장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긴장감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죠. 게임의 비주얼이 어느정도 괜찮은 편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게임의 비주얼이 괜찮다고 게임까지 재밌으란 법은 없습니다. 비슷한 그래픽과 게임 방식을 지녔던 게임 파라곤이라는 좋은 예시처럼 말이죠. 물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콘솔류 PC게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박수를 쳐주긴 해야합니다. 만이 헌터스 아레나는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아직 박수를 쳐주기보단 박수를 치던 손으로 채찍을 들어야할 상황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갈 길이 멀어보이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은사막에서 큰 인기를 얻어 독자적인 게임으로 떨어져 나온 섀도우 아레나 라는 훨씬 더 괜찮은 대체제가 뻔하게 존재하는 만큼 현재까지 헌터스 아레나 레전드는 굳이 섀도우 아레나 를 두고 플레이를 해야할 매력이나 장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력한다면 어느정도의 가능성을 보이는 게임이지만 지금 이대로 간다면 망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